네, 이번 시간에는 면역체계, 즉,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병원체가 맞죠. 병원체.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란 뜻이에요. 감염체죠. 감염체. 감염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세포를 파괴하는 요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익숙한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징글징글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메르스 라는거 있었어요 메르스 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메르스 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했죠 그 다음에 에볼라 예, 그 전에 에볼라가 있었어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에볼라도 예. 그 전에는 신종플루가 있었고요 신종플루 예. 그리고 그 전에 사스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독감감기 이런건 뭐늘 있었고 제가 지금 독감감기 감기몸살이거든요 예,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웃음> 징글징글하죠 응. 그래서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로나, 아니, 메로나란다, 메르스, 코로나, 이렇게 어, 읽었네. 메로나, 어. 메로나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예.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개인적인 취향이죠. 어. 메로나가 좋아지는 순간 나이가 좀 먹은 거라던데. 아니 근거는 없습니다. 예. 메로나 회사에서 또 저한테 저 어, 항의 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웃음> 취소합니다. 예. 메로나 맛있죠. 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도 있다. 아, 면역체계는 참 중요하네. 이건 그쵸? 이 바이러스는 이 본질적으로 세포가 아니에요. 세포가 아닌 감, 감염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포가 아니다. 세포가 아니라는 얘기는 스스로 증식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어떤 개체에 침입을 해야 돼요. 침입을 한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의 개체로 보고 바이러스가 이제 요렇게 침투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침입을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인간은 뭐가 된다? 숙주가 되는거예요이걸 호스트라고 합니다 숙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숙박업소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니까 러 바이러스가 주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진상 손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 감염된다 라는 뜻이에요 바이러스가 숙주의 침투를 해서 증식을 하기 위해서 이 숙주가 가지고 있는 핵산 있죠? DNA 요거를 갖다 씁니다 요거 갖다 쓸 뿐만 아니라 이거 증식하려면 어쨌든 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백질 그쵸 그렇죠? 단백질 요거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얘네들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건축 자재가 있으니까 건축 자재가 있으려면 조립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거 리보솜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세포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운동 생략 때 그러므로 얘네들을 다 뺏어가서 자기가 증식을 한다라는 게 돌려주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숙주세포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걸 뺏겼다고 해도 기능을 할수 있어요. 제대로 기능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못할 수도 있어요. 못 하는 세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장나는 거예요. 누가? 숙주가 고장난다라는 뜻이에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지 말라고 바이러스를 미리 조금 집어넣어요 숙주에게 조금 집어넣습니다 우리 개체에 조금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바이러스가 뭐가 돼요? 항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원에 대항할 수 있는 즉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그걸 뭐라 고 그래요? 항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요런 걸 예방접종 즉 능동 면역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아세요? 호환마마. 호환마마. 호환이 뭐냐면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마마는 이건 천연도입니다 천연두. 그러니까 호환이든 마마든 지금은 거의 이게 드물죠. 이런 일이. 왜냐면 마마라는 것도 예전에는 치사율이 30% 이상이었다는데 지금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으니까 이런 일이 드물지만 이전에는. 굉장히 무서웠을 거다 라는 얘기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처음에 능동 면역법 적용시킨 사례가 바로 천연도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광견병 이 두가지에 최초로 능동 면역법을 적용시켰더라라는 얘기죠 아 그런거구나 지금 호암마마보다 무서운건 뭐래요 월요일이죠 <웃음>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이 시간은 일요일이니까 월요일이 호암마마보다 지금 현대인에게 더 무섭죠 그러나 또 이겨냅시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